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잎 끝이 마르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칼슘하고 가리 결핍입니다. 잎 끝이 약간 보라빛으로 변하죠 네네 인산 결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SM팜을 계속 네.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잎 끝이 보라빛이 된 작물들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인산을 충분하게 흡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산 결핍이 일어나지는 않아고요. 네. 이 굵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보통 다 비슷한데 이거는 여러 뭐 여러 가지로. 같이 혼합을 하니까 아. 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질소하고 가리하고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일반 NK 비료보다 칼슘이 네. 12.5%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마늘이라든지 양파의 그 품질 향상, 재작성이 훨씬 높아지죠. 농민이 농민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 거죠. 아. 경북 고령이거든요. 네, 경북 고령. 네, 고령인데 여기 또그 이제 슈퍼 추비를 좀 사용을 하셔가지고 마늘이 너무 좋아져서 음. 한번더 하게 되면 또 너무 성장을 많이 해서 벌 마늘 생기지 않을까 또 문의를 주셔가지고 음. 또 한번 제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웃음> 입장 수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잎 아홉잎인데 아홉 하엽도 그렇게 많이 마르지 않고. 입두께도잘 어, 키우셔서 잘 먹이셔가지고 입도깨가 두껍습니다 많이 만져 보면 네. 아, 관리를 얼마나 하시고 정성을 들이셨구나 안 들이셨구나 <웃음> 말을 상태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웃음> 네. 뿌리 상태도 안 빠져있어. 어우 네. 뿌리도 좋네요. 마른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열장 났네 열장 속에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 열 장.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 안 뽑아보면 네. 농민들 마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수확물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다 <웃음> 아깝죠. 아깝죠. 아깝죠. 아깝죠. 아깝죠. 지금도 조금 아깝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뽑은 거 바로 심으셔도 다시 사람을 합니다. 또 바로. 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어, 성장은 좀 느려지겠지만은 또 이렇게 예. 할수 있게끔 또 큽니다. 또. 이게 뻥맞는 될까 을 걱정이 나으신다고 예, 너무 좋아가지고 예. 한번더 하면은 또벌만은 나올까 싶어. 걱정이 돼서 아. 예. 수포농구가 어, 보기에 어떠신 어.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웃음> <웃음> 뭐 앞으로 <웃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음> 뭐 지금 그 다음 주에 또 비가 한번 잡혀 있으니까 그때 사용을 한번더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마름병약, 녹병약, 살균제 잘 관리하셔서 물관리만 잘 해주시면 풀로 설치 다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어 마늘은 야 마늘이든 양파든 이제 지금부터는 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수확량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비료도 이제 때 맞춰서 잘 주셨고 네. 그 다음 이제 에 물관리만 잘 해주시면 뭐 충분하게 수확량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밭을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웃음> 그이 끝이 네. 색깔이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해요. 어, 여기 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잎 끝이 마르는것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칼슘하고 가리 결핍입니다. 칼슘 가리 결핍이어서 이렇게 지금 잎 끝이 마른 거라서 칼슘 가리를 보충해 주면 되고요. 네. 지금 여기 잎 끝이 약간 보라빛으로 변하죠? 네. 네. 네 보라빛으로 변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산 결핍이 일어 나는 거거든요. 아. 제1 인산 암모늄. 아, 네. 인산 암모늄. 인산이 어, 52%에, 어, 질소가 12%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어, 한 500배 사용하셔서 한번 사용해 주시면 인산 공급도 되고, 그 다음 뿌리 발달도 되고요 SM팜을 계속 네.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입 끝이 보랏빛이 된 작물들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이제 인산을 충분하게 흡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산 결핍이 일어나지는않고요 네. 100평에 몇개 정도 넣으셨어요? 100평에 한포 100평에 한포그 정도 같으셨으면 한 10일에서 12, 3일 후 그때 한번더 주시면 됩니다 예. 그때 한번더 주시고 이제 뭐 관리기 하셔서 북은 주셨기 때문에 네. 요즘 전부 다풀 때문에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고 좋은 거는 <웃음> <웃음> 처음부터 풀 관리가 잘 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월 말 정도까지 4월 초까지 북을 안 주시는 게 예. 비닐한 멀칭한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음. 그 햇빛이 들어가야지만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네. 성장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저희도 지금 뭐 평남 밑에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었는데 전부 다들 풀 때문에 너무 빨리 그 관리기로 북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웃음> 이거 어디 사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아 일주일 전에 왔어요? <웃음> 네. 한 발에드요? 한발레트요한발예드포요 100포입니다.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그 유튜브로 예휴부농부님 전화하셨어요? 예. 예 영상을 보고 전화해요. 아0 2 0 4 4 5 4 4 9예 445. 일본이 사나 보러 예예 예, 맞습니다. 일본이 사나 보 예. 그래서 예. <웃음> 예, 예.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예. 저기 한 발을 발라 예예. 해가지고 5분 구입을 안 되네요. 구입을 했습니다. 아, <웃음> 따, 따근, 따근, <웃음> 따근 따근합니다. <웃음> 근데 이거 왜 그 누구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수분 농무인 농사를 너무 잘지으시고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걸 쓰면은 또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건 고토, 붕소, 아연까지 들어가 있든요 어. 일반 비료에는 없는 미량 요소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어. 치는 것보다는 질산철 예. 그 질산으로 되어 있어서 흡수력도 빠르고요 예, 예, 예. 사용해 보시면 하루하루 이렇게 딱딱 하는 게 다를 겁니다 지금 한번 치셨으니까 한번 더두번세번 번 정도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 굵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보통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혼합을 하니까 또 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질산칼슘도 넣고 그 다음 가리도 넣어야 되겠죠 예. 가리도 넣고 마그네슘이랑 분소 아예 들어가면서 뭐 일자 크기가 조금 달라서 그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물에 놓쳤을 때도 그렇고 이게 100% 수용성이라서 오늘같이 비오는날 이렇게 살짝 뿌려 놓으시면 뭐 금방 5분 10분만 지나도 싹다 놓고 벗어집니다 그래 이제 올해 이제 동네에서 제가 처음 쓰는 거 같거든요 이거를. 그래.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만약 에 올해 이제 써보고 괜찮으면 은 동네 분들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웃음> 농사 지금부터 한 번, 한번더 하셔도 되고 이게 다른 일반 비료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칠산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작물이 흡수해서 이제 단백질로 합성을 하는 시간이 또막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료기도 끝까지 네. 가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칠산태 질소라 가지고 흡수를 하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바짝 큽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그 이후에 비료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 성장이 좀그 약한 마늘이라든지 양파에다가 늦게 추비를 한번 하셔도 나중에 탈이 안 나거든요 아. 예, 그런 걸잘 사용하시면 그런 걸 알고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그리고 또 저장성에도 좀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되는 지금 거라. 마지막 비료를 하셨을 때 이렇게 그 일반 뭐 질소하고 가리하고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일반 NK 비료보다 네. 칼슘이 12.5%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마늘이라든지 양파의 그 품질 향상 재작성이 훨씬 좀 높아지죠 아직 처음이시지만 생용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 4일 됐는데도 약간 좀 잎, 마늘 잎 색깔이 네. 조금 좀진해졌는 느낌이 좀 나고 아잎 색깔이 진해진다? 예 아. 사용하고 3일에서 4일 정도만 되면 벌써 흡수해서 눈으로 표시하는 다른 비료를 사용하면 최소 일주일에서 뭐한 10일 정도 이렇게 지나야 이게 식물이 흡수해서 이렇게 그 단백질로 이렇게 음. 합성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뿌리고 물을 관주해 주신다든지 쿨러로 물을 주다든지 네. 비가 왔었을 때한 뿌리고 3, 4일 지나고 닦아 보면 음. 마늘이 많이 달라졌다 음.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웃음> 그 칼슘하고 고토 붕소 아연까지 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어떤 점이 좋으신지 아세요? 미량 요소니까 뭐 영양 성분이 다양하겠네요 사람으로 치면은 보약. 아, 보약 같은, 안 <웃음> 들어가 있다. 종합 비자민제 예, 같은. 밥 말고 이제 보약까지 먹으면 은 예. 몸이 건강해지듯이. 아. 식물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근데 추비 네.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보신 거죠? 예, 예, 예. 아. 이런 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없었는데, 그래도 농민이 농민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농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 거죠. 아, 예. 그 농민이 여기쯤. <웃음> 그죠?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웃음> 그 평상시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한국 농사 TV 네. 보시면서 네. 뭐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 정말 농민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정말. 뭐저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동네 지인분들한테 물어봐도 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 정말 근데 너무 막 노하우를 다 오픈해 주시니까, 네. 정말 저 같은 초보 농부는 필수! 어. 예. 필수. 예. 꼭 봐야 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어. 아... 무조건 봐야 되는 <웃음> 예. 그런 교육 자료네. 교육 자료. 맞습니다. 예. 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음... 있고. 예. 그 저희 한국 농산 TV는 우리 농민들이 부재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계세요. Here we go.